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여러분, 음,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스킬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음, 그 애기들은요, 음, 갓 태어난 애기들이나 어, 강아지, 강아지들은 어, 귀신을 볼수 있대요. 어, 자기가 의사표현을 못하는. 그래서 애들이 갑자기 울 때나 강아지가 갑자기 밤에 왕왕왕왕 짖을 때는 어, 그분이 오셨다가 가셨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요. 음. 자 우리가 볼수 없는 것 중에 어, 하나가 어, 귀신이고 또 하나는 뭐죠? 로해 예, 사람의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서론을 들었냐하면 어렸을 때는 순진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품은 것들이 다얼그 얼굴, 어, 얼굴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세월의 상처나 어떤 인간적인 배신 내가 어, 이런 표정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페저, 어, 표정은 어, 약간 어, 포카페이스로 점점 변해가죠. 근데 이게 그거예요. 진짜 제대로 포카페이스를 하면 괜찮은데 어정쩡하게 포카페이스를 갖다가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습득을 하다 보니까 어, 좀 애매하고 잘 모르겠는 그런 음, 저게 지금 무슨 뜻일까? 저게 뭐지? 애매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들이 많이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오늘을 준비한 내용은 그 사람의 찐 속마음이에요. 진짜 마음은 뭐지? 음. 나한테 지금 행동을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의 내면에까지도 어, 똑같은 마음일까? 음 이거야. 지금은 잘해주는데 이 잘해주는 이 마음에 가끔씩 약간 뭐 쌀쌀한 느낌이 드는데 이건 뭘까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근데 그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가 누군가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 말투 말 말투 한마디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섯 장의 카드를 뽑아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 마음에 드는 거 어, 마음에 든다고 면 눈에 들어오는 거 가슴에 닿는 거를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만약에 내가 두 사람한테 어 마음이 가고 있다면 두개 뽑아주셔도 되고요. 어, 그렇잖아요. 나는 이 사람한테 마음에 있는데, 어, 저두 남자, 어, 저두 여자 마음이 좀 뭔지 궁금해. 그렇다면, 어, 거기에 맞게 뽑으셔도 됩니다. 자, 카드, 어, 고를 시간 드릴게요. 카드 선택 끝나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볼까요?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찐 속마음 어디 봅시다. 어, 카드는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음. 이 사람이 누굴까? 어디 봅시다. 음. 사랑하는 사이. 음. 러버스 남 사랑하는 사이. 어. 그래도 그렇죠? 음. 순 어, 굉장히 정상적이고 순수한 사랑이죠. 어, 러버스 남. 음. 어디 봅시다. 정상적이고 순수한 사람 남들도 인정하는 뭐 그런거 어, 누가 봐도 우리는 공식 커플 뭐 이런거죠 음. 어제 아니 왜이러지? <웃음> 갑자기 말이 없어서 들어요 너무 아침이라 어. 너무 아침이라 지금 현나이 브레인의 워밍, 워밍업이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항상 1번 카드는 초장에 조금 처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음. 어, 이거 조금 이상한데? 액면가하고 많이 다르네요. 음. 지금 그래서 제가 말이 조금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 이게 뭐지 싶어갖고 음. 이게 뭐지? 혹시, 음, 그, 여러분의 그 사람? 음, 그 사람이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어저께 댓글 보니까, 남자도 타로 봅니다! 그러시는 분 때문에. <웃음> 죄송합니다. 요즘엔 남자분들 진짜 타로 많이 보세요. 음, 여자만의 타로가 아니야.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성별을 갖다가 빼고서 하려 그러는데,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어, 그래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어 지금 둘이서 되게 사랑을 했었다라고 나와요 어, 사랑을 했다 뭐 이런 거 같아 요 사랑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이 커플은 공식 커플인 것같아 어. 공식 커플 이었을 수도 있고 어. 누군가가 다 누군가가 다 인정하는 그런 커플이었다 어. 그리고 어이 친구가 이 친구가 어. 좀 매력 있는 친구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매력 이냐 그거죠. 우리, 우리가 우리 생각하는 매력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그쵸. 까칠한 듯 하면서도 다정하고 그러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고 회사든 어디든 좀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음. 저 부장님 의견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았어 자네 훌륭하군. 뭐 뭐든지 내놓는 의견마다 어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어 누구나 탐내는 사람 누구나 탐내는 여자. 어 여자일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음. 그랬던 사람이었고 어 서로 그냥 그 뭐지? 비슷한 레벨에서 만났기 때문에 모두가 인정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이게 기울기가 기울어지면 노이즈가 많이 생겨.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어. 저기, 못생긴 남자하고 잘, 이쁜 여자하고 가면은, 어, 남자가 돈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어. 뚱뚱한, 그 못생긴 여자하고 잘난 남자하고 가면 저 여자가 굉장히 부유할 거라는, 어. 그런, 어, 시각들. 그렇잖아요. 어, 우리 그때 그런 개그 있었잖아. 못생긴 사람하고 못생긴 사람 같이 가면 쟤네들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어, 꼭 자기 레벨이 맞아야 찐사랑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어, 시대가 그렇게 어, 만들었다. 왜? 현재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어, 물론 옛날에 농경사회일 때도 그랬어. 어, 가난을 벗어나는 길은 어, 뭔가 외모가 특출나던가, 뭔가 하나가 특출나야 돼. 응, 가난을 벗어나려면 아무튼 응, 얘기가 3000% 빠졌고요. 어,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이 커플이 바로 그런 커플이 아니었나? 그래요. 기울기가 없는, 어, 서로 비등비등한 어, 그런 커플이었다라고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 갑자기 그런 게 있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 사람은 만족할... 못하는 어떤 그런 동물인 것 같아. 어, 이 관계가 과연 음, 맞게 가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어, 너무 너무 편안하잖아. 너무 완만하고 너무 편안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어, 맞아요. 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너무 잘잘 잘 되니까. 그렇다가 어,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잘 간다. 그래 우리는 환상의 커플이야 생각했지만. 정말 이게 내가 꿈꿔왔던 어~ 이상적인 연애일까 이상적인 데이트일까 우리가 정말 과연 어~ 내가 맞는 사람을 고른 걸까 그래서 혼자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노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리고 그게 처게 그냥 서서히 그냥 한번두번 번 이게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고 어, 갑자기 그냥 대면 대면 해졌다 그래야 되나 음, 그렇게 하고 갑자기 그냥 뭐 헤어져 이것도 아니라 그냥 어떻게 다 보니까 그냥 헤어진 거예요 어떻게 다 보니까 어. 어떻게 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음. 누군가는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겠죠. 어. 왜냐하면 둘이 항상 같이 가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어, 다른 길로 이렇게 쭉 가게 됐어. 근데 얘도 이렇게 가게 되니까 응? 무슨 일이 있나보다. 그럼 나도 내일을 해야지. 이렇게 딱 했는데 뒤돌아 보니까 얘가 아예 안 보이는 거야. 어. 얘가 어디 갔지?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기다리게 된다. 어, 기다리는 사람이 나온다. 그게 이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이 카드를 보게 됐다라고 보죠. 어. 어느 순간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도대체 얘가 무엇을 생각하는 거지? 음. 파랑새야 너는 뭘 생각하는 거니? 음. 나 여기 있어. 라고, 어, 카드는 말해주는 것 같아. 요 어디 봅시다. 그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어. 어. 어. 아니, 그럼 말을 하고 그러던가. 어. 이 사람이요. 아 음, 혹시, 저기, 막, 이 지금 이 카드의 주인공 되시는 분, 어, 여러분의 그 남자가 어, 여러분의 여자가 어, 전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 음, 전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음. 음. 전의 사람을 만나는 느낌이나 그런 것 같아요. 얘는 지금 어 아무런 어 아무런 말도 안 들린다. 자기 고집대로 하고 싶어 한다. 라고 나와요. 음 그냥 싸늘해진 것 같은데 상대방이 싸늘해진 것 같아요. 음. 맞아. 음. 맞아요. 이 사람, 음. 과거의 연인하고 연락이 닿은 것 같아. 맞아요. 과거의 연인하고 연락이 닿아서, 여러분들, 어쩌면, 음. 어쩌면, 음. 쫙 느낌이야. 잠깐만요. 여러분이 아, 앞에 설명한 것처럼, 비등 비등한 상대가 아니라 아니라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품어줬고 심적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줬던 분이고 이 과거의 사람이 어 과거의 사람이 이 사람하고 비등 비등한 사람이 아니었나 누구나가 인정했었던 커플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이 카드를 뽑기 전까지는 이 비등 비등한 상대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의 연인이 대두하기 전까지는, 어.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차가워졌다는 거야. 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 굉장히, 그냥 갑자기 보니까 얘가 없어져 버린, 어. 여러분은 당황스럽고, 어. 그런 느낌이 나요. 어. 이거 읽기 전까지 하고, 읽고 나서는, 아, 판이하게, 판이 바뀌었어. 180도 바뀌었어요. 음. 어디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이 뭐하고 있는지 여자가 밤마다 부르는 느낌이 나는데 음 맞아요 상대방이 이, 이 여러분의 이 파랑새를 부르 밤마다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 음 외롭다고 아 그럼 왜 헤어졌대 너왜 그러면 왜 헤어져 가지고 엉, 어, 엉한 사람 어... 이런 이런 것들이 제일 나빠. 에이, 솔직히 여자가 나쁘다, 여자만 탓할 수도 없어. 어. 왜? 안 가면 되잖아.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결정은 결정은 내내 내 파랑새가 내린 거잖아요. 유혹을 못부리친건내 파랑새란 말이지. 과거의 여자든 뭐새 여자든 아무리 그냥 옷걸은 불고 지랄 발광을 해도 내 사람만 어내 사람만 어 심지가 굳다면 이게 문제 될 일이 있는가요? 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내 어, 내 사람이 바람이 났어. 그러면은 저기 막그 바람핀 상대방을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것도 문제야. 어 맞아요.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그것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내 사람이 심지가 굳었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난리를 친다고, 어, 흔들렸을까요? 그리고 내 남자가, 내, 내 남자라고, 소리내 파랑새가 딱 경고했다면, 그 사람들이 발을, 어, 디밀, 어, 숟가락을 꼬슬, 엄두조차 냈을까요? 아니지. 근데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은 언제든지 와요. 이참 여러분 이 사람하고 사귄지 얼마나 됐어요? 음. 어, 파랑새야 음, 이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음. 음. 파랑새야 나 실은 어, 너도 알지 나 전에 사귀었던 음, 순, 순이 진짜 우연치 않게 순이를 만났어. 어. 아니, 만나려고 만난 거 아니야. 연락이 온 것도 아니야. 근데 음, 우연히 갔던 자리에서 순이를 만났어. 어, 순이는 여전히 이쁘더라. 근데 파란새야, 나 솔직히 나어어 어, 너도 알잖아. 내가 마음에 의지하는 사람은 너라는 거. 순이가 날 불렀어. 응. 나는 걔를 뿌리칠 수가 없어. 응. 음. 나도 이 상황이 난감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이대로 순이하고 가야 너를 놓고 가야 되는 건지. 응. 아. 아니면 내가 네 곁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건지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진짜로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지금 내가 옳지 않다는 건 알아. 내가 이내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던 거 알아. 알아 네가 뭘 걱정하는지. 너는이 상황에서도 내 걱정을 하잖아. 내가 순이한테 음 그냥 한순간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 어, 그런 사랑으로 전락할까봐 너 걱정하는 거잖아. 음. 천사같은 너를 두고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음.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알면서도 자꾸 순이한테 발이 가. 음. 순이를 안아주고 싶어. 음. 순이의 어깨가 떨릴 때마다 난내 마음은 미칠 것 같아. 근데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그냥 그 친구에 대한 연민인지, 음. 이, 이 사람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 순이한테 못 가요? 어. 순이는 이미 결혼했어. 근데 왜 밤마다 외롭다고 부르냐고요? 남편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남편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요 음.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서 여자가 혼자 어, 밤거리를 배회해 그러다가 이 여러분들의 파랑새를 다시 만난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 불쌍해서 한번 안아줬던 게 어, 그렇게 된 거예요 음. 이, 지금 이 친구도 어떻게든 자기가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인지하고 있고, 이게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쌀쌀 맞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 죄책감? 음, 그런 거. 그런 게 자격. 얘는 그래도 그런 건 있어. 뻔뻔한 건좀 덜해. 어,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제 리딩에서 봤다시피 되게 뻔뻔한 애들 있잖아요. 어.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 뭐라 그럴까 어. 이 사람도 지금 조금 혼란스러워요. 감정선에 있어서. 어. 이게 사랑인지 아닌지 자기도 잘 모르겠고 어. 그리고 이 상태로 너랑 같이 가는 것도 약간 마음에 그렇고 어 그러니까 어떤 길을 선택해도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순이하고는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음. 순이한테 지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측은하게 바라보지 않나 싶어. 어. 음. 여러분,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어, 진짜, 그쵸, 그렇죠? 장난감. 음. 농락당하고 있다는 걸 같다. 여러분이 아는 것 같아. 음. 맞아요. 근 지금 혼란스럽다. 어, 이 사람은 되게 지금 혼란스러워요. 음. 음. 한동안 이게 여러분 지금 이거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아.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 것 같아. 지금 계속 어, 혼란스러운 어, 세상에 산다. 어. 그렇지만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어이, 얘, 얘 진짜 병신 아니야? 오 마이 갓. 어 이러면 안 돼. 결과가 보이는데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어. 아. 그래서 이래서 결혼을 갔다가 조금 음, 늦게 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 조금 더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건만 보고 어, 결혼을 하는 건 아니다 싶어. 어, 왜냐하면 조건을 보고 결혼하게 되면 꼭 이런 불상사가 생기더라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송두리째 망치는 이런, 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음이 사람 갈것 같은데 순이한테 어, 순이한테 갈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순이가 어, 어, 순이가 섹시해 음, 좀 섹시해요 어, 남자라면 어 어, 순, 어 순철이면 어순좀 우수에 차고 멋있는 남자일 테고 어 순이라면 섹시하고 여리여리할 테고 음. 그러니까 이게 그 뭐야 측은지심이나 어떤 마음의 안쓰러움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진다 그래야 되나 엄청나게 그런 게 강하게 느껴져요 음이 여러분들의 파랑새는 그 상대방한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강한 연민을 갖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어렵겠는데 어디 봅시다 그럼 이두 사람의 관계 어떻게 될런지 어디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런지 엄마 어디 한번 봅시다 음. 이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두 사람의 관계가 아이씨 내가 이거 다음에 찍을 주제가 너, 어, 너에게 너 그녀는 음, 뭐니?이거든요 음, 며칠 전에 내가 그거 찍었잖아 너에게 나는 뭐니? 너에게 그녀는 뭐니? 그거 찍을 생각이었는데 오늘 주제를 약간 바꿨어요 음. 이 사람, 이 사람은요, 어, 새로운 계획을, 어, 이제, 짜기 시작했어. 이게, 이게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 이 사람의 혼자만의 마음일지. 근데 이 사람은 결심은 한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결심을 실행하기 전에 어떠한 그, 최종, 최종 그거에 나섰다? 최종 검토에 나섰다? 어, 바로 그건 것 같아. 최종 검토에 나섰는데, 음, 안 돼요. 순위하고는 안 돼. 내가 그랬잖아. 순위는 안 돼. 어. 순위는 안 돼요. 여기까지가, 어,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 어. 음. 봅시다. 맞아요. 순위하고는 안 돼요. 음. 어, 저기, 막 여러 사람의 감정을 짓밟고 간그 길의 끝에서는 결국은 얘는 뺑을 당해요. 왜 순이는 이, 얘, 이, 이 순이는 순이 는 그렇잖아. 얘이이 순이는 순순일 수도 있고 순철일 수도 있고 이 순이 순하고 순철이는 어이 얘는 유부녀 유부녀 유부남인 게 확실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 근데 왜 여러분들의 파란색을 불러냐? 어. 그냥 그거야 부부싸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어. 그리고 어쩌면은 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거나.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갖다가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풍족하거든? 이 관계를 깨고. 어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면 이 관계를 이, 이 지금 이 상태를 갖다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 좋아 어 되게 좋아 풍족해. 그러니까 이 관계를 왜 깨겠냐고 안 깨지. 여러분들은 그냥 어 마음이 어,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냥 어쩌다가 만났다 이거지. 어쩌다가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연인이니까 빨리 불이 붙었겠지. 어, 그렇지만 딱 거기까지, 음. 딱 거기까지. 이 여러분들의 파랑새는 뺑을 당한다, 뺑을 당한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하고 뺑을 당하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올까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내게 네 올까요? 왜 오면 받아 주시려고요? 한번 봅시다. 올른지안올른지 음. 올지 안 올지 한번 봅시다.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 음. 어디 봅시다. 조금 자존심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자존심이 있다. 음, 자존심이 있고 그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끝을 다 봤는데. 음. 끝을 다 봤는데 내가 여기서 어 내가 파랑사한테 돌아간다면 자존심은 일단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어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아 이, 이 관계를 갖다가 만약에 돌아올 마음이 있었다면 어 돌아올 마음이 있었다면 이 관계를 들켰으면 안 돼. 그냥 한두 번 몰래 그냥 탁탁하고 그냥 끝냈어야 되는데 음.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있네요. 다시 받아줘야 될지 안 받아줘야 될지 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게 있어요. 어. 여러분이 전처럼 그렇게 이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흑화돼서 약간 어. 약간 흑화가 돼가지고 이이 이, 이 남자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음, 불안해 음, 내 자리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불안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흑화된 모습을 보면서 어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어, 엄두를 내지 못한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까지는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 왜 배신감 느꼈잖아. 왜냐면 이 사람이요. 그런 거있어이 이, 이 저기 막그타로카에서 달라오는 이거 있잖아. 저글링 하는 거 그거 어, 비교하는 거. 얘는 비교를 안 했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내동댕이치고 그냥 그 내동댕이에도 완전히 그냥 허겁지겁 그냥 불이나케 어 진짜 뭐뭐 뭐 쓰레기 오물 버리듯이 휙 여러분들 휙 이렇게 버렸단 말이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그래, 그, 내가 그랬잖아. 정이란 게 있잖아. 어, 정이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고, 망설이면서 지금 이 카드를 뽑은 게 아닌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어, 시간을 가져봐요. 어, 왜냐하면 서둘러 제외하면 부작용이 생겨. 제가 내일은 그러면은 서둘러 제외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주제를 놓고서 어~, 어 한번 이렇게 리딩을 뽑아볼 테니까 지금 이게 벌써 리, 이 (1번) 카드 리딩한 지 (25분이) 지났어요. 어. <웃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은 맛있는 거 먹고 푹 주무세요. 어~ 하루 이틀 상간에 뭐 결단 나지 않아. 어. 이렇게 서둘러 거, 어, 결정할 필요는 없다. 일단 두고 보자. 자 1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저는 내일 어, 저기 막 서둘러 제어하는 것이 옳을까요? 좋은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우, 아니, 실컷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카메라가 안 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는 거야, 하다가. <웃음> 이런 불상사를 봤나. 어, 똑같이 나올런지는 어,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뭐, 찍어 봅시다. 음.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맞나요? 어, 어디 봅시다. 대충 맞죠? 어, 오케이. 아니, 이제, 시커나다 보니까 까, 카메라가 이상해. <웃음> 어디 봅시다. 어, 이게 계속 카메라를 체크업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 이, 이거는 이제 썸일 수도 있어요. 어, 썸일 수도 있고, 음, 음, 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내 파랑새일 수도 있고, 음. 아,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하신다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어. 왜 그런지 가르쳐줄게. 음. 이 이제 썸이라면은요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라인에서 어. 온라인에서만 만났던 사람들을 갖다가 오프라인에서도 만난 거예요. 어. 아, 아니면은 회사에서만 봤던 사람을 회사 밖에서 봤다던가 그 동호회 모임 안에서 봤던 사람을 동호회 밖에서 봤다던가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그룹 안에 있을 때는 개인적인 그 문제 개인사를 갖다가 좀 알기가 힘들어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아저 사람 성격 좋다 뭐그 정도뿐이지 이 사람의 뭐 특이나 취향 이런 것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가상에서 현실로 옮겨 왔다던가 아니면. 그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으로 넘어왔다던가 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랑새의 마음이 궁금하다 싶으면 그근가요 우리, 우리 여러분들의 파랑새가. 그런 모임에 있었는데 아니면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요걸 오프라인에서 만나게 됐다 라는 거죠 근데 이이 이, 이 지금 오프라인 에서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만났는데 생각처럼 어, 그렇게 일이안 풀렸어요 어, 그냥 그냥 순식간에 그냥 휴, 유야무야 흐지부지 그냥 음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 어, 질려서 이걸 갖다가 저기 막 엔딩이 됐다기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유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유야무야 흐지부지 됐었다. 과거형이에요. 어, 썸이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왔는데 아니면 어 저기 막 단체 공간에서 개인 공간으로 만난 거지. 3, 4, 5 이렇게 만난 거지. 만났는데 처음에는 게 굉장히 호기심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보니까 약간 뭔가 문제점이 발견돼가지고 유야무야 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음. 어디 봅시다. 왜 그렇게 됐는지. 갑자기 누군가가 태도가 돌변했다. 아. 음. 하... 이제 알것 같다. 네, 비슷하게 나왔어요, 비슷하게. 아까 뽑은 거하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어. 아까도, 카드는 달랐지만, 저는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연령대가 조금 바뀐 것 같아. 아까보다, 아까는 약간 어린 연령대의 카드였는데, 지금은 약간 나이가 든 연령대인 것 같아. 요보자 어. 음. 알것 같다. 아, 이게 그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 그러게 아,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딱 내비쳤을 적에 어, 누, 누군가에게 내미, 내, 딱 내비쳤을 적에 어, 그거 있잖아요. 가, 을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음. 그러니까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고 쌍방이 숨기는 거야. 쌍방이 경계태세 있잖아요. 경계태세.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관계가 어, 그냥 뭐지? 참 희한하게 흘러간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어, 얘기들을 갖다가 어, 이제 기동량, 기동량을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넘어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 파랑새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 짓을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바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음. 여러분들 몰래 어, 아직까지는 뭘로 발전하고 그런지는 않았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난 사람도 만만치가 않아. 만만치가 않게 베일에 가려졌다 그래야 되나? 서로 속마음을 숨기고 자기의 진, 진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가면을 쓰고서 어, 쌍방이 만나고 있다. 그런데 어. 이게 어떤 사랑이라기보다는 유희나 유위나 호기심에 가까운 그러한 어, 모임을 갖다가 어, 몰래 몰래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봐요 음. 어디 봅시다 어. 이게 안 듣힐 것 같아? 어디 봅시다 조금만 봐요 조금만 볼게요 제스 쑝이요 제스 쑝요 조금 볼게요 아니 여기는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와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아 이러면서 이걸 왜 만나고 있는거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궁금하시더라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 이거 혹시 이거 냄새나는데요? 한번 잘 봐야 될것 같아 응 맞아 이거 인터넷 사기 같은 걸쓸수 있어 어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어저께 그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런 신종사기들 많아 혼인빙자 어, 지금 그런 거 같아요 어 이거 좀 있으면 돈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음. 만약에 여러분이 썸 타시는 분이 좀처럼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하면 조금 지켜봐요. 어. 왜냐하면 이 사, 이, 이, 이 사람, 이 카드를 이렇게 봤을 적에 보면은 순수하고 담백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어. 순수하고 담백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뭔가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로 포장하고, 막 그런 거 밖에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보신 것 같아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 사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썸 타는 사람이 어. 뭔가 이상하다 어. 아니면 내파랑색가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분은 어 어쩌면 최근에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최근에 썸을 타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도 내 속마음을 그 사람한테 안 보여주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 그런데 뭔가 숨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 숨기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낌새. 어, 낌새라는 게 있으는 거야. 낌새를 딱 채니까, 이사람인 이제는 감정에 조금 호소하고 나서지 않았나 싶어. 음, 맞아요. 나 그런 거 같아. 여기 이게 지금, 이런 거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계속. 어. 이런게 너무 많고 여러분도 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나와요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왔잖아 어, 여러분들도 대충 알람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리를 옮겨서 만났다 어, 마음을 감춘다 라는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많 생각이 많은 거 뭔가 꿍꿍이가 있다. 꿍꿍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아니다. 아니다 싶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걸 갖다가 그냥 돌아서 나왔던 것 같아. 돌아서 나왔는데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어울리게 된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돌아서 나왔는데 아, 저기 막 뭐, 어, 수냐. 이번에 저기 우리 저기 막뭐 동호회에서 뭐 있다는데 우리도 저기 막 같이 갈래? 갈때 우리 뭐뭐 가져갈까? 만나서 얘기할까? 뭐 이런 식으로 만나서 얘기를 했다던가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람이 그래 처음에 그 처음에 있잖아요 그 기분이 맞아요 처음에 의심스러웠던 그, 그 느낌이 맞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아닌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음. 조심해봐요. 조금 더이 사람한테 뭔가, 어,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모임에 나간 이유도 있어. 이런 모임에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어, 집에 있으면 조금 답답해. 미칠 것 같아요. 어, 과거의 기억들로 인해서, 아, 머리가 너무 복잡해. 그냥 기분 전환 하려고 나갔는데, 어, 기분 전환하려고 나갔던 거예요. 어, 기분 전환하려고 나갔는데, 어, 조금 어, 이상한 거지. 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어, 꼬리를 흔든다. 근데 꼬리를 흔드는데, 이게 조금 냄새가 난다, 이거예요. 음. 이거는 한 가지로 압축된 거 같아. 카드를 뽑다 뽑다 보니까. 음. 맞아요. 개 음. 중에는 이미 문제점을 파악한 사람 있네? 음. 그래, 모든, 이게, 이 상황에 처하면은요, 사람마다 판단력이 다 다를 수 있어. 음. 맞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음. 어, 어떤 사람은 이미, 어, 당한 사람도 있어. 음. 이미 당한 사람도 있죠? 음. 이미 당한 사람도 있어 뭘 당했냐 어, 약간 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어,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람도 있고 어, 금전적 손실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딱 어, 냄새를 맡았어 아얘 조금 더 털문 나올 수 있겠는데 어, 싶어가지고 어, 조금 더 과감하게 접근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음 꼭 어떤 금품을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거지. 자기하나 핸드폰값 좀 내주면 안 돼. 어자기 내가 급하게 쓸 돈이 있어서 그냥 좀만 빌려주면 안돼 이거예요. 돈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그냥 친구처럼 만나. 애인이면 애인이어도 그래. 어, 절대 주지 마세요. 어, 이런 경우는 주면 안 돼. 왜냐하면 순수하지가 않아. 속이는 게 있어. 어, 속이는 게 있고 그, 그런, 어, 맞아. 개 중에는 그, 진짜 여기, 이 케이스에서 안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은, 혼인빙자, 가늠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결혼을 빌미로, 어, 맞아요. 이미 어떤 분은 거기서 발뺀 분도 있죠? 음, 맞아. 음, 발 빼신 분들도 있고, 어, 진행형이라고 보면은, 아직 작업 중인 거지. 어. 근데 이제 좋게 끝나면 그렇게 그냥 얘는 그거예요. 음, 자기가 직업도 변변치 않고 버리도 변변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존하는 습관이 의존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의존적인 강해서 여러분들한테 아니면 혹은 다른 이성한테 그렇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이게 좀그 그러니까 치! 측에 자꾸 매달리는 거지 이렇게 막 매달리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 관계를 갖다 그냥 놓고 돌아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는 어 계속 끌고 왔다가 조금 금전적인 손해를 보고 떨어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못 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봐. 음 어디 아 네, 봅시다. 이 사람하고 계속 가 가실 거예요. 이미 어, 마음은 많이 틀어 마음은 많이 내려놨다. 어, 마음을 많이 내려놨다. 손실을 많이 봤다라고 카드에선 알려주는데 어, 맞아요. 이 카드는 너무 클리어하다. 음. 나는 이게 여러분의 파랑 파랑새가 딴데 이렇게 막 기웃기웃 거리는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에요. 썸이나 어, 방금 사귄 사람들이 확률이 높고 만약에 여러분의 그 파랑새가 수상적다 싶으면 은 뭔가 어떤 이런 클럽에 가입돼가지고 살짝 뭐, 뭐, 뭐, 뭔가를 뜯기고서 발을 뺀 어, 케이스가 있을 거야. 어. 맞아요. 어. 맞아, 맞아. 이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빨리 끝났어요. 어, 그런 느낌이 있어. 갑자기 후다닥, 후다닥, 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리고 이상한 관계, 막, 막, 어, 막 사랑의 짝대기가 굉장히 이상한 관계여가지고, 어, 어, 개 중에 이걸 갖다가 미리 감지한 사람은 초장에 그냥 잘라서 발을 뺐고, 음, 그 초장에 빼지 못하고 중간에 만났던 사람은 약간 이렇게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조금 만나다가 뽑은 사람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걸 본것 같아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사람의 속마음, 진짜 속마음이 뭘까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카드를 갖다가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 다 나가서 끝났으면 이걸 볼 일이 없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보는 거지. 여러분,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돼? 음. 지금, 지금 마음 계속 어떻게 할까 저떻할까 막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그 과거의 인연을 갖다가 잊지 못했다면 어될수 있으면 그냥 친구들하고 가볍게 어울려서 그냥 술 마시고 먹고 노는 건 익숙해. 그렇지만 이런 모르는 그룹 어 그냥 우리가 온라인상에서만 아니면 어떤 그 뭐지 단체성에서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을 내 개인적인 공간으로 불러내서 만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라는 거지. 어, 뭐 사랑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거 그거 그거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사람을 사람으로 어, 치유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악해. 음. 어. 그리고 이게 젊었을 때 하고. 어느 정도 30, 40대하고는 또 판이 달라. 30, 40대 되면 사람들이 너무 야가져가지고 상대방을 이용해 먹으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이미 좋은 사람들은 시장가 다 가가지고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안 나오거든. 이 마켓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번 갔다 왔다거나, 물론 여기서 좋은 사람들 있어요. 좋은 사람들 없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질 나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음. 인정하십니까? 어, 맞아요. 음. 요지, 옛날에는 이제 그 사기의 방법이 뭐가 있었냐면은 그게 진짜 몸으로 부닥쳐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 알아서 오랜 몇 달을 갖다가 공을 들여서 그 사람을 등을 쳤지만 지금은 안 그래. 속전속결이야.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게 돼 있잖아. 계좌 이체 같은 거 탈탈탈탈 털리는 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꼭 그런 그런 뭐지? 어, 그런 그런 진짜 막장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뭔가 어, 내힘안 드리고 먹고 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 지금 이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너무 외로워서 만났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갖다가 어치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닌 거 아는데도 이걸 어, 어, 판단을 못 내리는 거야. 음, 판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아닌 거 아는데도. 음. 여러분 이럴 때는요. 한 박자 쉬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음, 지금 계속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나오잖아. 이 생각 저 생각. 음, 이 생각 저 생각. 머리가 너무너무너무 복잡하다. 내갈길내 음, 방향성을 모르겠다. 음, 그럴 수밖에 없지. 음, 그럴 수밖에 없다. 음, 지금 카드가 너무 어지러워요. 음, 이 마음이 그대로 읽혀져.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한테. 카드가 클리어한 케이스는요 리딩이 아주 클리어하게 가요. 카드가 이렇게 복잡하면 이 여러분 이 카드를 뽑은 사람 이 뽑은 분의 이 심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저기 막 천사의 조언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천사의 조언을 봐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조언보다는 천사의 조언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이 천사의 조언을 잘안 뽑아요. 음. 자 천사님 우리 2번 카드를 뽑으신 음, 파랑색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말 한마디만 내려주세요 음.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어, 뜻깊은 말 한마디만 내려주세요 어디 봅시다 에이, 안 미끄러져 여기 너무 많아서 자 어디 봅시다 음, 신중하게 어, The situation will improve 어, 지금 이 상황에 어, 너무 몰입되어 있지 않은가 어, 어, 지금은 어, 좋은 타임이 아니다 지금 이 상황에 너무 빠져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이렇게 빠져들어 있는 거는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을 만나기에는 좋은 시간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 제가 지금 여기서 읽을 때는 장난기가 하나도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읽혀져서 그래요.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음... 혼동스럽고 갈등이 온다라는 거는 이것이 아니라는 걸같다 이미 마음으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봐요. 본능적으로. 그런데도 왜? 어, 외롭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자꾸 이거 갖다가 강행하려고 한다. 근데 강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내가 본능적으로 내 방어기질이 작동이 돼가지고 갈등이라는 요소가 지금 빌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 기다리세요. 어, 이건 그냥... 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여기서 이 만나 이 사람이 진짜라면 응? 시간이 아무리 지났다 했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응. 여러분이 여기서 멈춰선다고 해서 떠나가는 거면 이 사람은 아닌 거라는 거지 왜딱 보니까 내가 여기서 목적 달성을 할수 없거든 목적 달성을 할수 없는데 여기 남아 있을 이유가 있나요? 그렇겠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천사님 말씀까지 뽑아서 저 이거 잘안 뽑거든요. 음. 자, 그러니까, 어, 이렇게 힘들 적에는 무조건, 어, 어, 저기 막, 아,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한 템포 쉬어라. 음, 한 템포 쉬고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어, 평정심과 평화롭게 유지하라. 어, 그러고서 어, 뭔가를 시작해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세이브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카드 만족하셨나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리딩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3번 카드 음. 카메라가 이번 때 이상하게 돼가지고 보니까 줌 맞춰놨던게 다 앵글이 흩어져갖고 다시 맞췄네요 음. 이안 찍은건 어쩔 수 없고 음. 자 어디 봅시다 너의 찐 속마음 속마음은 뭘까요 해봅시다. 도대체 누가 참고 있는 거야? 음. 나는 관대하다 하고서 누가 참고 있는데 누가 관대한 거지? 음, 저기만 누군지 모르겠다 여러분인가 아니면 상대방인가? 음 이게 이게 뭐, 이게 뭐지? 와 이거 뭐지? 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조금만, 조금만 이쪽으로 나야겠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봐 응. 누군가가 가, 강한 유혹이 있지 않았나 싶어, 음, 유혹 어. 그런 것 같은데? 음, 거 거저 거, 거부할 수 없는 어떠한 유혹이 어,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뭐, 뭘까? 거절할 수 없는 음, 그런 거? 이 사람이 마음이 움직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찐 속마음이 궁금했다. 어, 여러분 주변에 주변 내가 조금 알아보지 않았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알아본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딱히 속 시원하게 뭔가를 건지지 못한 것 같아. 어 어떤 이 사람한테 커다란 뉴욕 하나가 들어왔어요. 음 커다란 뉴욕 하나가 들어왔고 여러분은 그게 뭔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이미 느낌 왔잖아. 어 여러분 파랑새가 지금 어, 참새가 방앗간 들어들듯이 들어가는 응 어, 거기, 응, 어, 그게 누군지 알라고서 지금 어, 애쓰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런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근데 여러분은 어, 이게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 좀 두려운 것 같아. 내가 이걸 갖다가 어, 파헤치면 무너지지 않을까. 어. 그래갖고, 계속, 이 사람이 아니길 바라면서, 어, 어, 꾹꾹 참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결국은 폭발을 했죠. 어, 아니길 바라면서 꾹꾹 참고 있었다. 어, 이 사람이요, 어, 레드라인이지. 어, 건너서만안 되는 길을 건넜다. 누군가에게, 어, 상당히 매료되었던 것 같아요. 음, 상당히 매료되었다. 무엇에 매료되었냐? 이이 음. 이 사람이 매료된 사람은 어, 맞아요. 그래서 어, 떠났다. 여러 저기 막 여러분들이 떠난 건지 그사 적반하장으로 어, 이 사람이 떠난 걸 수도 있지. 왜냐면 여기 참고 인내야 카드가 나오니까 이 적반하장으로 어, 이 시기가 떠난 거야. 음. 맞아요. 음.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 여러분들이 잘해줬을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되게 잘해줬어요. 어, 이거 완전 끝났네. 음. 무, 무엇이 끝났냐? 무엇이 끝났을까? 이 사람한테 해주던 걸 갖다가 딱 끊어버렸어요. 음, 이 사람한테 해주는 거딱끊어버렸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지출을 되게 많이 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 돈을 갖다가 어, 대줬을 것 같아요. 음, 그, 그걸 그 갖다가 딱 잘랐다. 돈줄을 막았다. 음, 돈줄을 막았다. 돈줄을 막으니까. 돈줄을 막으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 돈줄이 막혔는데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음이 뜨거워 하고서 어. 야너 이렇게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어. 응. 야 나도 나 어떡하라고? 너 갑자기 이면나 어떡하라고? 내쫓긴 사람도 있을까? 만약에 이게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요, 거의 뭐그 동거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 어, 동거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고. 어 연인이라고 해도 꽤 깊은 관계가 되지 않았어 깊은 관계가 아닌가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봐줬다라고 나와요 많이 봐줬고 여러분들이 뒤를 많이 봐줬는데 얘가 지금 그 어떤 여자의 어, 어떤 여자의 어떤 남자의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어, 지르고 다녔다는 거지. 어. 지름신이 발동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돈줄을 끊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달가와서 처음에는 따지지. 야너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떡해.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너 네가 카드 정지시켰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래 네가 벌었냐? 네 돈이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야 내가 벌어서 줬잖아. 그러면 은 벌어서 줘. 네가 쓴 돈이 더 많아. 한번 우리 계산해볼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아, 아 음에 뜨거워 이렇게 된 거지. 계산하면 안 되지. 계산하면 안 되지. 어. 얼추 봐도 내가 더 썼는데. <웃음> 내가 준 돈보다 쓴 돈이 더 많은데. 그리고 지금 아 이거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어. 아난 얘가 너무 좋은데? 쟤가 좋은데 이걸 어떡하지? 돈 줄이 막히면? 어. 왜냐면그 지금 그이 친구가 만난 그 사람은 조금 사치스러워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남자일지여자일지 이, 이 모르겠지만 좀 돈을 갖다 질렀다고 봐. 어, 돈을 질렀다.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돼. 어, 상황,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어. 어디 봅시다. 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 속마음. 이 사람 여러분한테 그거야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저기 한게 아니라 그거야 이거 어떡하지 예요 어떡하지 그냥 그냥 이 상황을 갖다가 그니까 러 여러분들하고 관계도 별로 깨고 싶은 마음은 없고 어, 어. 왜냐면은 자기가 버리가 신통치가 그러니까 자기가 신통치가 않다기보다는 쓰는게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돈줄을 끊으면 예, 이 사람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 그러다가 보니까, 어, 어, 내가 이제 무작정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나름대로, 어, 머리를 지금 굴리는 중? 어, 머리를 굴리는 중? 어. 아, 얘가 판단 착오가 났네. 너무, 어, 이기적으로. 어 조금 이기적인 마음이 없지 않네요 이 친구한테 어 맞아요 여러분이 더 이상 안 참아줄 것 같은데 음, 맞아 왜냐면 이 사람이 이 이때 딱 모든 거를 회수했을 때 빌어야 돼요 빌었어야 됐는데 빌지 않고 오히려 따졌단 말이지 어 네가 어떻게 어, 네가 뭔데 그걸 끊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계산 한번 들어가 볼까? 네가 나한테 얼마를 더 줘야 되네.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음 원래 어, 저기 뭐야 저기 철 없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조금 줘놓고서 진짜 대따만 해준 줄 알아. 어. 여러분들이 경제, 어, 경제적인 경제 능력이나 경제권이 조금 더 어, 조, 어,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아. 음, 그, 저기, 마, 그거 있잖아요. 금전, 회전 능력이 여러분들이 저 좋다는 거지. 음,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음,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어. 자, 이제 계산하자. 이렇게 들어간 거야. 여기서는 굉장히, 와, 깔끔하네. 어, 깔끔하네. 아, 여러분, 멋있다, 성격. 참아줄 때까지 참아주 아, 참아줄 때까지 참아줬고, 어 계산은 깔끔하게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어 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연락이 왔 연락 오지 연락 오지. 야 제발 나좀 쫓아내지 마. 어, 야 그래도 사람이 싹 쫓아낼 때쫓아내다로야 이게 뭐냐 가방을 갖다가 밖에다 내팽개치면 어떻게? 창피하게. 아야 저기 말해 저기 말 해미야 해미야. 이러지 말고 우리 말로 하자 말로 해막 이렇게 나온거지 말로 하자 말로 해 그러면서 투덜투덜투덜투덜투덜투덜 투덜, 투덜, 투덜, 투덜, 투덜 거린다 어, 연락 왔죠? 어, 연락 왔어요 이 사람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 모르겠다 어, 여러분 이미 결정을 내렸잖아 결정 내리기 전에 이걸 본건가 아니면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서 음, 어 그냥 심심풀이로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본 건가? 어. 이 사람녀 정신 못 차렸어요. 음 정신 차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냥 자기가 여러분들한테 뺑 당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왜냐면이 여자하고도 안 돼. 어디 한번 볼까? 이, 여러분이 이 사람을 차면 이 여자랑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 보아 드릴게요이 이 여자 이거 그기까지 봐야지 속이 시원하지? 어 이 여자랑 내가 얘를 갖다 진짜 빵 찼을 때, 어저 여자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저 남자랑 저 남자 혹은 저 여자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빵차 버리면, 시키 어디 자 여섯 장만 뽑을게요. <웃음> 느낌이 어디 보자. <웃음>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어.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어. 아. 자,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빵 쳐서, 그래? 뭐, 너 아니면 저기 없냐? 나 새로 시작할 거야, 새로. 어, 참 웃긴다, 진짜.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 아이, 내가 너무 큰 소리 쳐나 이게 아닌가? 싶다가도 아니야. 내가 이거 잘한 거 맞아. 이거 잘한 거 맞아.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 애드레스를 못 잡겠네. 방향성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 투덜투덜 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여자하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응? 어, 이 여자인지, 이남잔지그 여자하고도, 그 여자하고의 뭐 된다는 말은 없고, 지걱정만 하는데? 예, 네, 지걱정만 해요? 음. 그냥 이 사람, 그, 이제, 이 사람 거의 뭐랄까? 이, 이 유혹에 그냥 빨려 들어간 건데 그걸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지 걱정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어, 반성이라고는 1도 없어 반성이라고는 1도 없고 어. 이거, 이거 얘뭐 하자는 거지? 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찐 속마음을 알고 싶었구나 어디 가서 약 팔고 있네. 여러분한테 약을... 아... 예, 지금 반성도 하나도 안 했고요. 어, 일단은 여러분들이 빵 차면 뭘, 뭘 하냐면 은 자기 본인 걱정이에요. 본인 걱정을 일단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 와가지고, 감정의 호소를 한다. 감정의 호소를 하고, 눈물로, 어, 눈물로 호소를 해요. 아, 아 내가, 실은, 그게 아니야. 걔가 날 꼬신 거야.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두고 걔를 갖다 좋아할 리가 있겠니? 그리고 저쪽 가서는, 아, 나 아니야. 난 걔는, 걔 너무 싫어. 걔, 진짜 걔, 애, 애가, 진짜. 냉혈하냐 냉혈하냐 그냥 인간미라고는 1도 없어 난 니가 좋아 그얘 이쪽 가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가서는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그래서 이 카드를 본것 같아 자기 반성은 1도 안 보이고요 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막 눈물로 호소하고 어. 그리고 자기가 어. 자기가 이러, 이렇게 했던 행동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되게 불쌍한 척해 어. 처음에 여러분들이 빵 찼을 때는 의기양양했거든 그래 뭐참 그래 내가 그 저기 막 진짜 킹카가 돼서 돌아온다 킹카가 돼서 돌아와 너 오늘 날, 나한테 이렇게 되고 후회할 줄 알아 하는데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어 쪼그라들어서 아 그냥 내가 저기 할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저기 할거옛날 했나 다시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서 빌고 저쪽에다 빌고 쌍방으로 이렇게 비는 거야 음 울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중이에요 음. 이 사람의 속마음이 현재 그러네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못 해주는 거겠지. 아직 용서했단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다음 번에는 이 재회를 해야 되나라는 주제를 놓고서 내일은 거기에 대한 리딩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이그 이, 재회까지 이거 리딩을 하려면. 지금에 왔던 시간 분량만큼 다시 또늘 해야 되니까 한 카드의 리딩이 너무 길어져요 자이탄어 제외를 해야 될까요 는어 서둘러 재회를 해야 될까요 는 제가 내일 리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이 사람은 그러고 있다 어 그러고 있다 눈물로 호소 중이다 라는 거죠 자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내일 어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기서 발전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리딩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마시고, 자,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의 찐 마음이, 찐속 마음이 뭐니? 와, 진짜 궁금하다. 찐속 마음. 여러분은 음, 때, 시간이 지나면 다 잘될거라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음, 그런거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잘될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거 같아요 진, 지금 혼자 계시는게 맞는거 같고 음. 어디 봅시다 아 지금 밖에서 잔디를 깎아요 그래서 소리가 지금 잔디기계 소리가 말도 못하게 나네 잡음이 섞여 들어갈 것 같아요 음, 할수 없지 뭐 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내그 나의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그렇게. 생각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 사람들을 이 사람을 갖다가 봐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그 마음이 약간 내가 이렇게 계속 이 사람을 갖다가 참고 봐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거죠. 그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어디 봅시다 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지 음또 나왔네 와 여러분들은 어, 그런 게 있다 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신상만 좋아해 어. 그래가지고 멀쩡한데도 어, 스타일이 그러니까 지금 저 트렌드에 안 맞으면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됐고 낡은 건데도 내가 정이 들고 이렇게 되면 그걸 버리질 않아 어,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거나 뭐 20년 된 옷도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니까 저도 그런 거저 20년 넘은 옷 있어요 어. 근데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입고 다녀요 어. 그런 거 있어 낡아도 자기가 좋아하면 입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같아 음. 내가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가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을 갖다가 다가바쳐준게 아닌가. 근데, 어, 이제 요즘에 들어와서 와가지고 진짜 이가바치는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어떠한, 어,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음. 아 이거 느낌 나는데? 여러분 혹시 아 이건 아니길 바래 어, 여러분들의 파랑새의 어, 내연여든 내연남이든 찾아가서 혹시 빌었어요? 헤어져달라고? 그, 그건 아니길 바래요 완전히 모욕을 당하고 왔잖아. 맞죠? 모욕을 당할, 모욕을 당하고 왔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관계를 갖다가 다시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 다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재고, 어. 재고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은 사람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아니야. 어. 맞아요. 여러분은 사람을 함부로 내다버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그 여러분들의 파랑새에 숨겨진 어, 연인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보살이다. 응, 보살이다 정말. 근데 오히려 상대방이 더 싸가지 없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준비해 놨던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어, 돌아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은 네가 어, 내 남자 어, 몰래 만났냐 하면서 그냥 딱이 쫙 때리든가 그냥 주스 쫙 뿌리든가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 못했을 것 같은데? 뭐라 개중에는 했겠지. 개중 에 했는데 얘가 더 쎄. <웃음> 얘가 더 세요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어 한대 치고 한 열대는 맞은 느낌 나는데 어 그래 여간 내게 아니에요 근데 얘도 웃긴게 여러분들의 파랑새고볼거 있나?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약간 무능력하다고 나와요 카드상에서는 음. 이 사람이 빛이 났던 거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이 난 거지. 여러분들이 케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빛이 난 건데, 이 사람은, 음, 그니까 이 녀는, 이 녀는 지금 이 사람이 그 빛나는 그 모습이 그냥 이 사람의 모습인 줄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떠나면은요, 개밥에 도토레야, 나 띵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 속마음 한번 봅시다. 이 속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야, 야, 야. 혹시 남편이에요? 아이 때문에 참고 봐줬었어요? 그런 분도 있을 것 같아. 아이 때문에, 음, 아이 때문에 참고 봐줬던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다라고 봐. 음. 아니면 동거, 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어. 결국은. 어디 봅시다. 음. 맞아요. 이거 가족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 이 나쁜 어, 년, 나쁜 년, 나쁜 놈을 찾아갔었던 것 같아. 어.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 애를 너무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여러분 많이 싸웠죠? 여러분들의 그 파랑새하고. 아, 여러분들이 파랑새지. 어. 우리 파랑새 여러분 많이 싸웠죠? 음. 근데 마냥 이 슬픔에 잠겨서 있을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 마음이 너무 쓰리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지금 뭔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러니까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건 알아요. 어, 결정을, 이,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망설이는 거지. 어, 검에 인정이 너무 많이 들어, 들어갔다. 어, 검에 인정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어, 일단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 준비는 다 끝내, 끝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어. 응, 음, 마음의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고, 어, 이, 사, 이 관계를 갖다가 끝을 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그냥 드는 거야. 이 사람과 있었던 시간들서부터 어, 내가 애써왔던 시간들 어, 그런 게막 머리를 갖다 주마등,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 지나간다. 어. 어, 별거는 뭐 어떻게 됐겠어요? 헤어졌잖아. 어, 여러분들이 잘랐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잖아 지금 맞죠? 그런데도 왜 이걸 보겠어요 그 사람의 찐 속마음이 궁금하니까 어. 찐 속마음이 궁금하니까 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 자, 그 사람의 찐 속마음을 한번 보여다오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어디 보자 어. 그래도 빌고 들어올 마음이 있는 건지 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 건지 어디 한번 봅시다 나한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나한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나한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은 있는가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나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구할 마음이 있는가요? 음 정신은 못 차린 것 같아.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본것 같은데요? 음, 그런 것 같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이, 이 사람은 유혹에 너무 약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은요. 음, 그 사람은요. 음, 여러분을 떠나서는 그지야 그지. 음,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깊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구조상 그런 거야. 어, 휴머니스트지. 어, 마더 테레사? 어. 사랑을 골고루 나눠주는 어. 좋게 말하자면 그런 거야. 나쁘게 말하자면 뭐야. 어. 개쓰레기라는 거지. 어. 어떻게 자기 마음을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나 한 사람한테 올인해도 힘든 세상인데 음, 한 사람한테 올인을 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아도 세상에 힘든 일이 그냥 쎘고 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갖다 다 쪼개고 쪼개고 얘는 유혹이 너무너무 약해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었던 거예요. 왜 감췄을 테니까 철저하게. 어 철저하게 감췄어요. 막그 여러분이 만약에 찾아가서 만났던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가 연락했을 수도 있지. 어. 그 여자가 아니었었으면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어. 그 여자가 갑툭티가 아니야.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지. 그니까 빙하가 너무 꽝꽝꽝꽝 얼다 보니까 이게 수면으로 이렇게, 이렇게 수면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어. 이 남자는 어, 미안해요 남자라 그래서 <웃음> 여자가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럴 수도 있나? 나 편견은 버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남자 혹은 이 여자는 그거라는 거지 어. 유니셀프, 마더테레사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 그 누구한테도 마음을 갖다가 몰아서 줄수 없다. 어. 어. 쓰레기 중에서 한 1% 정도 되는. 어. 상위 1% 쓰레기 어. 그런 거지. 근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렸어요. 지금 돈도 없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 저기 뭐 꼬리를 조금 내렸을 때 뿐이에요. 어. 뿐이고 다시 상황이 좋아지면 얘는 또그 짓을 해요. 어. 왜냐면 되게 좋아해. 어. 술 저기만 술꾼이 술못 끊잖아요. 어, 참새가 방학간 못 끊잖아요. 어, 그런 거야. 얘는 그걸 못 끊어요. 어. 끊임없이 누군가하고 정을 통해야 되는 사람이야. 어. 그러면서도 되게 보수적이다? 여러분한테는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치를 못칠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싶었을 거예요. 저렇게 보수적인데 음, 설마, 설마 했는데, 설마가 사람 잡은 거지. 어,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왜? 남자들은요, 자기가 놀, 놀, 놀아본 사람이 자기 여자 단속 엄청나게 해요. 그니까, 러 놀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단속 잘안 해. 왜냐면, 밤에, 밤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놀까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 사람을 판단해. 내가 이렇게 안 놀기 때문에, 너도 안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음흉하기 때문에, 얘가 어디 나가면 이렇게 놀 것이라 생각해갖고 아주 그냥 어, 쥐작듯이 잡지. 보수적으로. 만약에 안 되면 막 눈물로라도 호소하는 타입이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호소를 한다? 어. 이, 여러분들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 그런 거지. 그랬던 사람인데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카드를 보지 않았나 싶어요. 어. 이 갑툭튀 이 사람이 없었다면 정말 몰랐을 일이야. 음, 그 사람은 아직 이, 이, 여러분이 어,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아직 철이 안 들었고 여러분은 왜 이, 그런데도 이걸 봤냐 하면 은 내가 그랬잖아요 20년대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니까늘 그러니까 어, 곁에 두는 사람이 있다고 어,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어. 그니까그 오래된 것에 정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 지금 이 4번 카드의 이 주인공은 이 지금 이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을 갖다가 음, 내려놓자니 내 사람을 내려놓는 게이 사람한테는 쉬, 이 4번 카드 주인공한테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본게 아닌가 생각해요. 어. 자 그러면 음 저기만 기다리면 정신 차리고 올까요? 어, 그래서 내일 어, 내일 리딩에서는 재회에 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서 재회까지 넣으라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음, 그러니까 내일은 재회로서 한번 한번 봐볼 테니까. 네일 카드 한번 신경 써서 봐주시고 오늘은 이 사람은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어, 여러분이 숙청의 칼은 들기는 했지만 어, 잘라놓고서 어, 잘라놓고서 뭔가 어,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어, 이 사람에 대한 어, 아련함이 남아있다. 어, 그래서 이 카드를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음, 이 사람은 정신 못 차렸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하죠? 네, 4번 카드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내일 또 에, 내일 서둘러 재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5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5번 카드. 아예 첫번부터 음. 어디 보아요. 어디 보아요. <웃음> 아, 여러분. <웃음> 속 터지죠. 어, 속 터지는 것 같아. 아. 속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것 같아. 음, 속이 어마어마하게 터진다 어, 잘 지내고 계셨는데 아 어, 혹시 삼각관계 이것도 삼각관계 느낌 딱 드는데 아왜들 이렇게 아 진짜 음.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그죠? 많이 우셨던 것 같아. 음. 아, 여자들은 참 그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그래. 그 사람을 갖다가 딱 버릴 수 없는 게 그런 것 같아. 그, 그거 있잖아요. 그 추억. 어, 추억이 발목을 딱 잡는 거야. 어, 추억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어, 다, 저기, 막, 뭐, 그러니까, 뭐 용서도 해주기도 하고, 다시는 그러지 마. 음, 하면서 다독거리기도 하고, 음, 그런 거지, 뭐. 음. 한번 들켰다고 잘라버리면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 100% 다 아웃이지. 음. 그, 저기, 뭐, 어린 친구들은, 음, 어떻게 그래요? 그럴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케이스 많아. 일일이 따지고 들면 은 음, 힘들어. 음. 그, 그러면 그 언제 괜찮냐? 한50넘었으면서부터 남자들이 정신 차려요. 왜냐면 은50 넘어가서 잘리면 안 되잖아. 어. 그때는 진짜 큰일 나니까 자기네가 짤리면 안 되는 나이에 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자기네 네가 알아서 정리하는데 그 전까지는 안 돼. 근데 50 넘어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어돈 많은 사람들. 돈돈 어, 돈 많으면 정신 못 차려. <웃음> 남자들의 심리가 그래. 어돈 많으면 아무리 나이 먹어도 70, 70대고 80대도 어, 소용없어. 정신 못 차려. 언제 정신 차려? 어그 상태로 그냥 죽는다니까. 어, 절대로 정신 못 차려요. 음. 아니 왜 이래? 어. 이게, 이게 똑같은게 이게, 이게 나왔어 혹시 이거 진짜 뭐 결혼에 준하는 관계였었나? 아니 뭐 우리 결혼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아니면 말을 안해도 그래도 결혼은 너랑 해야지 뭐 이런 거 어, 그런 관계였나? 어, 그런 거 같아요 어. 근데 갑자기 어 누군가가 껴드은 느낌이 나는데 어 맞아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졌다. 음, 이 지금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졌다. 근데 어, 혼란스럽기만 하고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이유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거지. 어, 확증이 없는 거야. 확증이. 그러니까 아니면 심증은 100%야. 어, 신증은 100%인데, 확증을 잡지 못했다. 근데 이런 경우, 제가 그, 늘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갈 마음이 있다면,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돼요. 이거 오픈하는 순간, 이 사람은 바람을 대놓고 필 확률이 높아. 오픈하고 나서 이걸 갖다가 봐주잖아요? 그럼 내 자존심은 땅바닥 치는 거고, 이 사람을 한번 봐줬기 때문에 나중에는 점점 점점 어 뻔뻔해져. 어 만약에 헤어지지 않을 거면은요, 어 헤어지지 않을 거면 어 덮어야 돼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돼요. 이건 내 삶의 경험이야. 응. 내 삶의 경험이에요. 어제전 남편이 그렇게 바람을 많이 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내색을 안 했어요. 음. 근데 마지막에 딱 헤어진다는 결심을 하고 나서, 그때는 내가 오픈을 했어요. 확증을 잡았어요. 음. 왜냐하면, 만약에 헤어질 마음이 없이 증거를 잡고서, 너 이랬지? 어. 어? 그년, 그녀, 왜? 그년이 뭐이랬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싸우고 어쩌고저쩌고 용서하고 살잖아요? 나중에 계속 바람애 얇아. 노골적으로 돼. 왜 그래 그때도 용서해 놓고서 왜 그래 어, 이렇게 되네 더 뻔뻔해지고 어 그때 서더더 더 이상 조심하지 않게 돼요 어. 그러니까 칼을 빼들었을 때는 헤어질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질 각오가 아닌 이상에는 덮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 아 맞아요 여러분 괴로운 것 같아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이제 바람을 폈는데, 어 바람을 폈는데, 음, 지가 지가 오히려 데려 까는 거지. 나쟤한테 갈래 하고서 나빵 차고 가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음. 그치만 이 관계는 굉장히 안정된 관계란 말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고민하는 건이 관계를 깨고 싶지 않아서잖아. 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 나와요. 여기서도 고민카드 나왔잖아 이거 어. 이게 지금 똑같은 게 중복돼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은 뭐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어 그냥 아 몰라 다 때려엎고 어, 다 때려엎고 새로 시작할까? 나도 가볍게 나가볼까? 막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만, 그랬,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그래요 이왕 일이, 일이 이렇게 된거 그냥 다 때려엎을까? 음 다 때려엎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음. 맞아. 여러분은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때려엎을까? 음. 아무래도 이게 끝, 아무래도 우리 관계가 끝인 것 같은데, 그냥 때려엎고서, 나 편안하게 살까? 눈치 보지 말고? 지금 그런, 어,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음. 이 사람의 생각은 그거야.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한다 어쩐다 이런 마음은 없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금 이분이 사람하고 얘기를 갖다 하고 싶고 뭔가 제안을 하고 싶고 관계 발전을 위해서 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아 이 음,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뭐든지 패를 쥐었을 때 섣불리 오픈하면 안 돼.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면 안 돼요. 음, 그럼 벌은 못 고쳐. 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음, 이 사람이 끝날 걸 갖다 작정했다면 굳이 내 손에 어,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끝난다. 어. 내가 끝내지 않아도 이 관계는 끝난다는 거야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을 고쳤을 요량이면 은 칼을 함부로 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후회할 일이 생겨 음, 그거는 명심해야 돼요 어떻게 바람 폈는데 응? 그걸 고쳤어요 그러잖아요 살다고 보면 그런 일 빌비재해 음, 바람 한번안 피는 남자가 어딨어 바람 아니면 술 아니면 뭐 도박이고 뭐 뻔한 거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놀고서 막 집에 잘안 들어오고. 음. 걸핏다면 장례 누구 하나씩 죽이잖아. 장례식장 가잖아. 그런 거예요. 속안 쓰기는 남자 없어. 남자들은요 애애 애, 애 아니면 개래잖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 왜냐하면은 남자들은 자기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자꾸 돌아다니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게 뭐야? 주변에 술 알면 여자잖아. 어, 놀이, 문화, 뭐 이런 거지. 어. 어딜 가도 여자 없는데 없어요. 어딜 가도 여자 없는데 없어. 어. 그러니까 그 뭐야 골프장 가면 그 저기 뭐야 그.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난다 어 뭐지 그 가방 빽 들고 다니 캐디라 그러나 걔네들 어돈 엄청 벌잖아 어 여자가 캐디 여자들 이렇게다 기타자 이렇게 다 하잖 아. 어. 여자가 없는데 없어. 캐디, 그, 리고 요즘에 그 유행하는 거 뭐야? 19홀. 19홀 치러 다니잖아. 19홀 치러 다니잖아. 그 남자들이, 어그 가정 있는 남자들이 19홀, 19홀이 뭐야? 마지막 홀은 뭐야? 원래 또 골프가 18홀인데. 어 마지막 홀은 어디야? 여자하고 호텔 가잖아요. 어 그, 여자들 그 리스트가 있대? 어 리스트 딱있어가고 사진하고 몸매 사이즈 다 나오는데 무슨 골프에 몸매 사이즈 사진까지 다 보고 골프를 치지? 어 그러면 그 여자들 어, 그저 골프값 다 내주고 어, 골프 끝나고 한잔하고 호텔까지 직행하는 게 그게 9골이래요돈 어, 많은 놈들은 그 짓하고 있어 어, 남자들이 원래 그래요 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난, 물론 여자도 9골치는 사람이 있겠지 어, 있나요? 어, 있으면 누가 누가 댓글 달아줘 요 여자도 9골칩니다 라고 <웃음>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 오케이 소리 죄송합니다 음,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친구도 어, 이, 이 친구라고 그러긴 좀 그렇다 어, 친구란 말이 안 나온다 와, 와 들끓는다 아니 지가 뭘 잘했다고 뭘 지가 뭘 재검토로라고 지랄이지 이 적반하장이라는 거야. 왜 적반하장이야. 어, 이 상태로 내가 꾸고리고 들어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맨날 이렇게 된다라는 계산이 쓴 거지. 그러니까 아싸리 이렇게 되, 된 거. 얘가 냄새 맡았다. 낌새 쳤다. 그러니까 난 그냥 어, 이걸 갖다 그냥 때려 엎을까? 엎어? 이러, 이러고 있는 거야 이 인간은. 엎어 말아. 엎어 말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음, 그냥 딴 여자 만나 어, 내 인생 살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 오르륵 소리 들어가겠다. 애랑으르겠다 나도. 아, 맞아요. 이 사람 반성 안 해요. 어, 반성 안 하고 오히려 어, 이 사람의 속마음은 그거야. 어, 맞아요. 굉장히, 어, 진짜, 눈앞, 그러니까 눈앞에, 눈앞에 있는 거, 코앞만 바라보는 거예요. 코앞만 바라보고, 어, 어, 여러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굉장히 작다라고 봐. 어, 이미 마음은 딴데로 갔다. 어, 그렇지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데 움직이지 못한다. 어. 음,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 여러분들한 여러분들이 낀 새를 찾기 때문에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도 움직이질 못하고 얘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콩밭으로 갈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그 그걸 갖다가 지금 플랜을 짜고 있다라는 거지 어. 지금 그 저기 만그 저기 만 그녀한테 가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어요. 어. 상대방이 남자, 남자라면 남자 어, 상대방이 남자라면 그놈이고 상대방이 여자라면 그년이겠지 어. 그 연놈한테 가려고 지금 플랜을 짜고 있고 어.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못 움직이고 어, 그렇게 하고 있다 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어, 맞아요 움직이지 못한다 음, 움직이지 못한데, 결국은 움직이겠네. 음, 움직이겠네요. 결국은 그쪽으로. 음. 이 사람은요, 이 마음은 그래.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향한 마음이 그렇게 뭐지? 완전히 싸그리 없어진 건 아니야. 어, 미련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 들킬 것 같으니까 두 개는 갖고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음, 조만간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음, 조만간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여러분은 별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음. 이 사람 어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할 거예요. 음이 사람 본인은 원하려는 대로고 여러분 말안 들어. 음 근데 이거 이사람 이거 짝사랑인데 얘 어떡하면 좋지? 그냥 내부로 둬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짝사랑인 것 같은데 쌍방 아닌 것 같아. 어이 사람이 이 사람의 상대방은요 그냥 해부폰이요. 어, 이 사람만, 이 사람 마음인 거야. 얘는 그냥, 어, 상대방은 그거야. 어, 한번 놀아보자, 라는 건데, 걸린 것 같은데? 음. 자기는, 자기 마음은 자꾸 커져가는데, 어, 어, 맞아요. 자꾸 커져가고, 이 사람 그 사람한테 갈것 같아요. 음. 맞아, 갈것 같아요. 그리고 걔가 꼬시기도 꼬신다. 어, 꼬시기도 꼬시고, 와, 그, 저기, 그 상대방이 대화를 참잘 받아주는 것 같아요. 어. 대화를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음. 결국은 이것도 안될것 같다. 어. 결국은 이것도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끝이 안 좋아. 음. 여러분들의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속마음에는요, 어, 마음이 많이 저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 나. 어, 기울어 있는 느낌이 났고, 이미 가, 간 사람도 있고, 가서 지금 일이 꼬여서 머리통이 복잡한 사람도 있어요. 어,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은 이 사람하고 포워드 갈 마음이 없어요. 한마음 없고 그냥 그냥 즐기는 정도고 거의 이 사람의 마음이 80이라고 봐 100을 놓고 봤을 때게 2대 8이야. 그쪽은 2밖에 안 돼. 얘가 8이고.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본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게 여러분들이 썸이라 그러면은 상대방 음, 상대방의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80이 있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음. 누군가를 놓고 오는 거니까 자기가 어 입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자기랑 어, 자기가 사귀고 있는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좋겠지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 근데 어 반대의 케이스 여러분들의 어, 그 사람이 어, 다른 사람한테 꽂혀서 마음의 파라를 갖다 넘겨줬다면 이거는 이제 초기에 들어간 거예요 원투쓰리. 어떤 입장에다서 다른 거지. 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 사람이 새로 만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이, 여,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어, 현재 현재 여, 여, 연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바로는 만약에 현재 연인이라면은 이, 마, 이 마음이 80이 저쪽으로 건너갔고, 이 만약에 새 여인이라고 하면 여, 상대방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80이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어, 솔직히 그러면 마음이 2대8인데 어, 이, 마음이 2가진 이 사람이 이걸 보겠어요? 아니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 연인이라는 확률이 더 높은 거지. 음, 확률상은 그렇다 이거예요. 어. 지금 카드를 이만큼 뽑았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났다면 더 이상 뽑으면 어그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카드는 스탑해야 될것 같아요. 어, 더 이상 뽑아봤자 답은 안 나올 것 같고 이 상태로 계속 굴러갈 것 같다. 왜냐면 내가 결론을 얻기 위해서 이거 많이 뽑은 거거든요. 어, 어떻게 될런지. 근데 이 사람은 많이 마음이 건너갔고 현재 상태로는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다. 그지만 조만간 이 사람은 간다. 하지만 가더라도 이, 이 여자는, 아, 이 상대방은 놀자, 놀자, 그냥 해 a v fun, 즐기자라는 거기 때문에 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끊지 못하고 20을 남겨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왜냐면 이쪽에서 확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관계가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5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어, 저는 내일, 서둘러 제외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안녕.